오늘은 오랜만에 또 화보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W 화보 촬영 하러 왔고요. 오늘은 또 몽클레르와 함께하는 촬영이어서 오랜만에 또. 네. 재밌고 예쁜 옷들 많이 입을 예정입니다. 본이 아니게 이렇게 시스루 의상을 입게됐는데 최근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어서 네. 다행이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꽁꽁 잡는 거 찍었어야 했는데 해볼까? 지난번에 파마를 했는데 이번에 활동할 때도 이런 머리를 많이 해야 될것 같아서 이왕 그냥 잘 어울리죠. 근데 제가 원래 완전 생머리다 보니까 스타일링으로 하면 금방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괜찮네요. 일주일에 다섯 번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습관이 돼버렸어요 운동을 이제 뭔가 안 하면 약간 찝찝한 느낌 그래서 저는 뭐 운동을 강하게 하진 않지만 자주 운동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감사합니다 어? 예쁘다 <웃음> 이렇게 이렇게 누가 해달라고 해서 하니까 너무 너무 아, 쑥스럽다 이거 진짜, 아, 진짜. 클레르 나일론 제품들 윈드 브레이크 같고 내가 빛나는 사람이 될것 같아서 그래서 그 차장이 굉장좋았어네 이렇게 오늘 W코리아와 함께한 화보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에 영상인 퇴별까지 했는데 음, 러브들이 궁금해할 것들을 W급에서 대신해서 많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네 다들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사진도 너무 마음에 들게 멋있게 나왔으니까 러브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아마 이거를 이제 보실 때에는 이미 저희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거나 어, 끝났으면 아쉬워하지 말고 저의 화보를 많이 즐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이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